똑같지? 천? 오, 확실히 이쁘네. 이하셨다 아, 이쁘다. 아, 왜안 물었어? 그거 물어야 이쁜데. 응? 이뻐? 운동이 이뻐? 운동, <웃음> 요거 뭐예요? 요거 뭐예요? 이 뭐지? 이게? 이거 뭐지? 이렇게. 이거 뭐지? 응? 친구인가? <웃음> 아니야, 마음에 안 들어. 좋아, <웃음> 토이 <토비>, 이건 뭐야? <웃음> 아이, 이쁘다, 이쁘... 청소 다 했나 보다. 끝났나 보다. 동동이 다 놀았나? 아.